오늘은 김호준이 최순실보다 나쁘다 이 책을 들고 우책으로 향했습니다. 서초동에서 최후통첩 촛불 문화제에 멋진 북불씨 퍼포먼스를 보였던 강병인 선생님과 노무현 문재인 조국 연필투사관을 그리셨던 고경일 교수님에게 어, 이 책을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우체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. 어, 강병희 선생님과 고경일 선생님을 어, 평소에 알지 못했습니다. 어, 내 기억이 나서. 그 당시에, 그 서천동 촛불문화제에서 드론으로 촬영한, 항공 촬영한 멋진 퍼포먼스를 그렸던 그런 분이 계셨구나 하는 걸 그때 알고 있었고, 어, 서초역 입구에서인가? 이 연필 초송화를 그려와서 100여 장씩 만들어서, 시민들에게 무료로 배포하셨던 분이 계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서 어, 저도 미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형태도 로거기 참여했습니다. 어, 저는 어떻게 참여했는지는 말씀을 안 드리고 싶고요. 나중에 뭐 알게 되겠죠. 이 책에 나와서 어, 두 분에게 전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. 그래서 여러 사람에게 문의하고 수소문을 한 끝에 두 분의 그 일하시는 곳을 알게 돼서 책을 두 권씩 포장해서 보내드리기로 했습니다. 저는 386세대의 한 사람입니다. 386세대는 1980년 광주민주항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박정희 그 유신정권에서 민주화운동을 했던 사람들하고 1980년을 중심으로 해서 그 386세대의 시민운동이 조금 다른 형태 학생운동이나 시민운동이 조금 다른 모습으로 벌어진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. 386세대는 그당시의 30대 80학번 80년대 학번 세대이고 그 60년대생 이라는 말을 줄여서 386세대라고 했고 이 사람들이 40대가 되면서 486, 50대가 되면서 586세대라고 부릅니다. 그러니까 어느덧 세월이 지나서 386세대가 사회의 주축, 주류를 책임지는 나이가 되었어요.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렀고 어, 이른바, 저기, 촛불 세대라는 분들이 생겼습니다. 그 효순양 사건이죠. 뭐, 그럴 때부터 시민들이 화염병을 들지 않고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와서, 그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들을 들고 나왔습니다. 그 젊은 사람들이 나왔어요. 그때는 제가, 소순양 뭐그 행사할 때는 멀리서 참 이쁘게들 사회운동한다 이런 생각들 하고 저는 참여를 안 했고 그 한참 지나서 그 몇년 전에 탄핵 촛불 그 문화재 촛불 행사를 할때 그 촛불 세대의 젊은이들이 탄핵을 이끌어내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. 그 우리가 화염병을 들거나 거칠게 그 항의를 하면서 살아와도 해내지 못한 것들을 그 촛불들 소녀 학생 그 어린 청년들 뭐 이런 분들이 해냈어요. 그 어려움, 그전 교체를 했고 민주화의 그 마무리를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저는 그 촛불 시민 운동을 이루어낸 놀라운 성과에 대해서 그 젊은 사람들에게 늘 감사하고 있었습니다. 근데 이 제가 이 책, 어, 최인호선생의 이 책에 어, 집필 과정에 그, 그 보면서 참여하고 어, 그림을 그리겠다, 사파를 그려드리겠다 라고 했을 때는 어, 저 나름대로도 생각이 있었고 그 최인호선생과 생각을 공유하는 부분에 의견이 많이 일치하고 의기투합할 수 있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어, 제가 삽화를 그려드리고 싶다 자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어, 저는 한 수십 년 일러스트레이터로 살아왔고요. 미술 대학을 나와서 어, 책에 들어가는 그림, 어린이 책 그림책, 광고도 했었고 그 작단 그림 관련된 일들은 다 해왔습니다. 그림 그려서 먹고 살아왔어요. 아까 말씀드린 이 책에 참여하고 를 싶다 를 했을 때는 왜 그랬나 하면 김호준 씨의 그 저렴한 그 언어 습관들에 대해서 늘 불만이었습니다. 그 서초동에서 검찰개혁을 외치고, 그 조국수를 외치고, 그리고 그, 그 사회의 그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, 김호준 씨가 그 다스메이다 방송에서, 어머, 저기, 지랄지랄 하라. 뭐 어떻게든 말을 하든 말든 뭐 지랄지랄하는 말왜 저러지? 그 서초 집회의 구호를그 내용을 다 숨겨버리고 지랄지랄하는 걸로 표현을 하니까 우리가 그 서초동 나가서 그런 목소리를 내던 게 사회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던 게 지랄지랄하는 겁니다. 굉장히 진지하게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. 젊은 사람들이. 그러니까 누구나 저, 그, 그 시민들이, 목소리를 아, 그렇게 평화하는 발언들이 굉장히 불만 되었어요.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싶어서. 그리고 촛불문화제의 주최자로 앞장섰던 시사사파 이정원 씨 같은 경우, 그개싸움운동본부라는그 저렴한 또 표표원들, 이런 게 그냥 뭐왜 어, 저러지 싶었어요 그래서 걱정돼서 늘그 관심을 두고 보아왔습니다. 그 개싸움 운동본부가 생겼던 이유 중에 하나 내용이 뭐였었냐고는 개싸움은 우리가 할 테니까 그 정부는 그 정도를 가라. 뭐, 이런 뜻으로, 그 알았던 것 같아요. 그, 그러니까 일본과의 어떤, 그, 우영 마찰이 있었죠. 그, 그러니까 일본과 개싸움 운동, 뭐 일본 물건 불매 운동을 벌이면서, 그, 뭐, 개싸움을 하겠다, 우리는. 그, 정부는, 그냥, 일본과 정식으로, 사협하지 말고, 그 정도를 해가지고, 뭐, 이렇게 하라. 뭐, 뭐 그런 뜻으로 들었어요.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, 계싸운동본부가 갑자기 촛불 그 시위, 검찰개혁 시위에 주체를 맡으면서, 그, 촛불 시민들 운동이 그 개싸움처럼 보여지는 이런 모습들이 보였어요. 되게 불만이 많았는데, 그 나중에 쭉 지나가다 보니까, 정말 개싸움을 하고 있더라고요. 그, 시사파, 타파, 그, 이종원 씨의 그, 그, 막말과 욕설, 그, 함부로 얘기하는 태도들, 어, 저는 그 머릿속에 별로 든게 없는 사람인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 그렇게 교육수준 이 높은 사람이 아니고 기자를 했다고 하는, 하는 말도 들었고 기자도 아닌 것 같고 어디 가서 뭐 사회운동이나 뭐 진지한 뭐 자기성찰이 있는 사람도 아닌 것 같은 사람이 그런 행사의 주체를 맡다 보니까 말이 너무 거칠어요. 특히 뭐 손혜원 씨, 그전 손혜원 전 의원님과 뭐 정봉주 의원과 약간 뭐 의견차가 있어서 갈라졌죠. 열린 민주당이 분당되는 뭐 이런 과정이 조금 있어요. 비례대표 할 때. 처음에는 같이, 뭐, 이렇게, 그, 비례대표 당을 창당을 하기로 이종원 씨랑 같이 그 연구하고 같이 고민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. 가, 갑자기 이종원 씨가 배반을 한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. 손혜원 씨가 연락을 두절하고, 그 누군가 뭐, 다른 분들이랑 얘기를 해서, 손, 손원 씨를 이제 배제하는 그런 상태로 한, 하고, 그, 그 더불어 시민당을 창당을 하는데 주력하고 몰빵론으로 들어갔죠.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, 뭐, 뭐손 씨, 정 씨, 뭐 이러면서 칼층을 춘다, 뭐 이런, 막 아, 왜 저런 말을 하지? 함부로? 그 협박성 발언이라든가 뭐 이런 태도를 하면서 나중에는 그 자신과 반대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시민들을 향해서 개싸움을 벌이더라고요 그 촛불 시민들을 향해서 깨어있는 시민들에게 그 개싸움에 화살이 그냥 퍼져 강아지들을 풀어서 별로 그 사회 지도층 인사라든가 어떤 그 시위나 검찰개혁을 외치는 이런 주제에 대해서 무거운 주제에 대해서 별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 갑자기 무대에 서가지고 벼락 초제를 해서 자기가 위치에 이제 그렇게 위치가 들어가니까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오히려 자기보다 나이도 많고 깊은 생각을 하고 있는 시민들을 향해서 함부로 명령하고 내가 가서 뭐 물어. 그러면 가서 물라고. 그 편말 그 시위를 위해서 필요한 편말건설가 아 영상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아, 하여간 제가 조금 걱정스러웠던 부분들이 이중원씨한테서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그 촛불 시위 운동이 시가 개싸움으로 전락되어서 왜곡되고 변형되는데 어 저는 깊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. 저는 그 촛불 세대가 이루어낸 그 탄핵의 성과 성공한 이런 데서 저는 굉장히 존경심을 갖고 있어요. 분들에게 우리가 화염 봉 들고서 해, 하지 못했던 일들을 여러분들이 해냈구나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는데 그 시민운동의 정신, 촛불운동의 정신 이런 것들이 계승되어져야 되고 앞으로도 소중한 우리 자산이 되어야 되는데 더 이상 그 촛불 시민운동이 개싸움을 된다든가 지랄지랄 한다든가 이런 표현들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이라도. 김호준 씨 같은 경우는 특히 주의를 해 주시고 뭐 그런 태도로 시민운동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앞으로 뭐 선거운동이라든가 그 시민운동을 어떤 주최를할때 뭐 개싸움을 한다든가 이래, 이래라저래라 하지 마세요. 이정원 씨 특히. 저도이 책을 촛불 그 문화제에 참여했던 그 미술인 관련된 문화예술인 중에서 미술인 관련된 분들에게 수십 권을 돌렸습니다. 지금도 가고 있고 아직도 몇 권은 더 보내드려야 될 분이 있어요. 강명희 선생님과 어 고경희 선생님 이두 분에게 오늘 보내드릴 책이 있고요. 그 고경일 교수님은 평소에 딴지 게시판에서 활동하던 모습을 본 기억이 있어서 김호준 씨에 대한 호감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저도 그랬어요. 저도 김호준 씨 상당히 좋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. 그리고 이 책을 저기 박재동 화백에게도 전달될 걸로 알고 제가 몇 권을 한꺼번에 한열몇 열 권을 보내드린 분이 있는데 어 나중에 제가 박재동 선생에게 전달됐나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 전달이 안 됐으면 이 책을 갖다 드리기로 하겠습니다. 근데 왜이걸 확인을 해야 되냐면은 박재도 선생님이 어, 어준빠래요. 김호준 씨를 상당히 좋아한다고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책을 보고서 오히려 어, 반감을 갖거나 어, 다른 의견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. 뭐 저도 김호준 씨를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에요. 유시민 선생 좋아하는 것만큼은 안되지만 유시민 선생 김호준 씨다 우리 편으로 생각을 했었고 좋은 쪽으로 생각했는데 음, 이 책을 쓰는 과정 그리고 그 전에도 조금 불만이 있었던 이런 것들 생각하면 을은 어, 지금은 어, 김호준 씨가 미치는 영향이 나쁜 영향이 너무 커서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는 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고경일 선생님에게는 어, 특히 다른 의견이 될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책의 내용을 읽어봐 주시고 생각을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해 봐달라 하는 뜻으로 증정권을 보내드리기로 했습니다. 강병희 선생님은 손혜원 의원님이 특별히 부탁을 해서 오신 분이죠. 그 한번 서예를 하면 500만원씩 드려야 되는 굉장히 비싼 서예가로 알고 있고요. 그 손혜원 의원님이 그 브랜드 그 아이덴티티 비아이 그러니까 작업을 했을 때 브랜드명을 만들었을 때 붓글씨로 글씨를 써주는 명필 서예가이십니다. 손영원 리버님이 그 BI 디자이너로서 국내 탑 최고의 그 디자이너인 건 아시죠? 그저 황금 손, 손영원이죠? 그때 그 만들 때 국순당이라든가 뭐 여러가지 브랜드의 그 글씨를 써주신 분이죠. 한 500만원씩 받았을 것 같아요. 그분이 왔어요 근데 그시사타파그이종호씨가한 뭐 푼도 안 들였겠죠 그냥 무료로 와서 공사를 한거죠 선영환선생님이 부르니까 오셨던 분이고 아 이분한테 그 이런 분이 있었는데 <웃음> 그이종호씨가선영환씨한테 이럴 수는 없는거죠 그래서 이분에게 책을 전달해 드렸습니다. 가볍게 읽어보시고 어, 뭐나고 생각을 하시겠지요. 저는 이 책을 읽어보면서 그, 구입했던 또 다른 책 비극의 탄생. 어, 박원순 시장님의 책을 동시에 놓고 이 책을 읽으면서 어, 이 방송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